나 혼자 밥을 <웃음> 먹고 <나> 혼자 <웃음>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패션! 오늘 패션 리그의 패션 이 우디 코스튬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야 뭐하니 <웃음> 우디 코스튬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우디 코스튬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벗으면 짠! 잠옷이에요 스타에서 나온 우디 잠옷 입니다 너 괜찮겠어? 니 약간 지금 자다 일어나서 좀... <웃음> 모델로써 그 마음을... 모델, 빅사이즈 모델 <웃음> 파자마 주머니가 없어 야 주머니가 왜 있어 잠옷에 주머니 있는 거 봤니 인사처럼 하고 싶은데 그 파자마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다양한 <웃음> 코모집 <코먹지> 시고 <웃음> 다양한 캐릭터들의 잠옷들이 나왔답니다 그 그래서 응네 음, 스파오에서 시작하는 파자마 페스티벌 다양한 캐릭터 잠옷들이 출시되었답니다. 토이스토리부터 팬스, 아스폰즈밥 여름용 잠옷으로 나왔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워에서 나온 파자마 페스티벌에 왔어요. 안녕.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섰는데 밑에까지 안 나온다. 어떡하면 좋니? 점프 전니. 점핑 네, 저희는 엑스라지를 입었어요. 약간, 앞모습 약간 루즈하게 입어야 편하잖아요? 스펙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스펙. 제 스펙이요? 180에 몸무게 한 89kg, 100kg를 육박하는 몸무게를 자랑하시고 계시고. 예뺄 거예요. 하얀 거짓말 저는 이제 180에 74, 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다 사이즈를 보시면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웃음> 또 다시 안 보세요. 렇게 사이즈 이렇게 나왔고요. 당신의 사이즈. 얘는 좀 작아요 여러분. 꽉 껴. 꽉은 안 껴. 저는 평소 105에서 110 정도 상의를 입는데 이거 100, 105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넌 2XL를 입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다110 입는다니까 나. <웃음> 보통 좀 체격이 크신 남자분들은 XL 이 정도 입으시면 됩니다. 질이 스판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면대가리. 좀 불편할 것 같아. 자다가 이렇게 편하게 못잘것 같지 않니? 그렇게 실크처럼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라이트하고 가벼워가지고 부담도 진짜? 없을 것 같아 바지는 약간 좀 짧지 않을까 생각보다 길어요 이 남자 그 사각 반스보다 길게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같아. 지 여기 올라가? 쫙 약간 요정도 약간 <웃음> <웃음> 요정도 허벅지 <웃음> 안모습뒷모 <웃음> 이게 좀더 짧아? 배꼽으로 하면은 요정도 무릎까지 오는 정도? 만약 배꼽 위로 올리신다 하면은 저는 약간 좀 올려서 입는 편인데 음. 음, 배꼽 위로 하면 무릎 한 요정도 좀 넉넉하네요 저 허벅지가 두은 편인데 음. 아, <웃음> 조심해 조심해 계다리춤 그리고 이거 입어 빨리 포키 응. 너는 이거 뭐 입어? 알리는 라지 사이즈에요 라지 사이즈고 포키는 엑스 라지 사이즈 그래서 내 체격이 라지를 입었을 때 느낌을 보여줘야 돼 일단 입고 바꿔 입어보자 어? 너 포키가 더잘 어울리는데? 뭔가? 파스텔톤 나 원래 안 맞아 난 까매가지고 바지도 갈아 입어야지 아저씨 이거 <웃음> 약간 한 자국 같아 이렇게 이런 느낌 이거 요이데 <웃음> 짠!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웃음> 또다시 앞모습 너도 앞에서 해야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앞모습 <웃음> <웃음> 크림색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이 아니라 가슴주머니가 왜 있지? 가슴주머니? 센스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입는 게 예쁘고 아까처럼 그렇게 두개 입는 게 예쁘네 네, 응, 쉬레이렇게 해서 모델처럼 포즈도 이렇게 좀 잡아야지 우리 스파워에서또 보실, 보실 수도 있어 이렇게짠 이제 너 이거 한 바탕 입어 자종이야? 너 노팬티야? 미쳤어? 잠옷은 원래 노팬티야 뭔 노팬티야 잠옷에 왜 팬티를 안 입어? 핏이 좋은데? 근데 더꽉 끼는데? 팔대가리가? 꽉 끼니진 이렇게 그냥 딱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렇게 입어도 될거 같아 남자백도 괜찮네 복부에 좀 힘을 주고 있어 이건 돼 뭐라 하지? <웃음> 나 혼자 하나 먹고 나 혼자 나 이거 잘 봐. 튀어나온 거다 편집해. 어쩔 수 없어. 야 남자가 그럼 튀어나오지. 밑에가 튀어나와서 위가 튀어나오냐? 그럼 여자들도 그럼 가슴 가리고 나와야 되게야 그건 자랑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파오. 무소 <웃음> <그래서> 끝이라고? <웃음> 뭐할게 없어. 여기서. 믹스매치를 해보자. 믹스매치. 아니야. 야 잠옷이 누가 믹스매치 해. 팬티 입고 입으면 안 되겠니? 나우 징그러. 그 똥구멍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예쁘네 이런 것도. 예뻐 요 여러분? 별로네. 위아래 같거나? <웃음> 미쳤어? 이런 건 와. 괜찮지? 아 별로. 아 그러네. 어 이건 어울릴 것 같아. 여기에 구름. 별로. 그냥 와. <웃음> 이게 무슨 <웃음> 왜? 무슨 이상해. 왜 이상해? 이상할 게 없는데? 네, 약간 여자 직무원. <웃음> 깃 세워봐. 넘버 투 클리어. 아이고 진짜 더 까매 보인다 사람 얼굴이 <웃음> 캐러멜인줄 <웃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스파와 파자마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다양한 캐릭터들이 여러분 있으니깐요 가서 한번 보시고 세일할 때 백퀴퍼 <웃음> 세일에 이것도 <웃음> 야 이거 너 빨간 딱지 부터지까지 노아 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짠! <웃음> 나왔네. 아, 출연료 입금해주세요. 출연료 먹었어. 입금해 야 출연료. 이거 입은 것만 해도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야 이거 내가 산 거야.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라고. 야나 때는 이아씨빵스에 기어 입었어. 어. 이거 아니야. 활용도를 좀 알려줘. 뭘 활용해? 어디다 활용해? 처음에 보여줬잖아, 이거 조끼 입고 모자 쓰고. 네. 이거를 밖에서 입고 다닌다 이건 데일리룩 될거 같아. 야 동네 바본줄 알아. <웃음> 잠옷 입고 나온 동네 바보들 알지? <웃음> 끝이에요?